부평구가 언더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2022년 청년의 날 청년 우리 함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서늘한 날씨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유롭고 풍성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의 9월 마지막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언더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언더시티 프로젝트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력적이고 실험적인 문화 서식지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평을 서브컬처의 선도지역으로 브랜드화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언더시티 프로젝트는 서브컬처의 유쾌한 소동을 부재로 총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서브컬처 관련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부평뿐 아니라 국내 서브컬처에 관심 있는 지역 내외 청년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2022년 청년의 날 청년 우리함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문을 연후 대면으로 처음 진행하는 청년의 날 기념 행사로 지역 청년 약 1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17일 기념식에는 차준태 구청장의 축사와 청년 활동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고 18일에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줍는 청년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유유기지 부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 청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최근 2022년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 5개년 사업 및 2022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사업구역 상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평구청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원 안내 및 접근성, 업무 처리 등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여성이 남성보다 종합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인천의 대표 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4년 만에 부평대로에서 거리축제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부평 지정과 맞물려 더욱 다양한 공연과 놀이마당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평구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군은 오는 21일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산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순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대상군별 연령별 접종 시기를 다르게 하는데요. 올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상자별 접종 일정에 맞춰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2022년 추계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반려견을 사육하는 과정이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 29개 업체에 내원해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해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도시 지역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독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부평구도 2022, 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특히 만 8세 이하의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또 취약계층 순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방역당국도 3년 만에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